안녕하세요 제시 직거래소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피아제 브랜드의 사각형 맥탱귤러 엠페라도 시계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계 사이즈는 이쪽에서 이쪽이 31 위에서 아래가 37 그리고 피아제의 피가 있고요 두께는 약 10mm입니다 이 제품은 18K 와이트골드이고요 이렇게 엘리그리 스킨의 핀버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아제 이 제품이고요 안타깝게도 뒤를볼수 없지만 이 제품은 오토매틱 제품이고요 시계에 모터가 있어서 돌려서 시계에 약을 줄수 있는 시계입니다 나 먼저 12시부터 보시면요 12시쪽에 피하자가 있는 이쪽이 30이 써있죠 30초짜리 초침입니다 그래서 잠시 더 기다려보면요 30초가 되었을 때 30초가 되었을 때 이렇게 딱 하고 원래 0으로 돌아가고 다시 가는 상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12시부터 로먼 숫자로 전체가 되어 있고 이쪽을 보시면 화살표로 되어 있습니다 날짜가 3개가 모두 보여서 좀더 시원하게 보이는 느낌이 있고요 6시쪽 위쪽을 보시면 이렇게 파워 인디케이터가 있습니다 파워 위브 인디케이터인데 이 시계는 로터를 돌려서 오토매틱으로 쓸수 있고요 이렇게 지금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돌리면 6시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돌리마 아주 조금씩 음,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엄청나게 찾아봤는데요 파워리저브가 얼마나 가나 많이 찾아봤는데 인포메이션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보고 계시는 구독자나 시청자 분께서는 혹시 아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한번 빠지고 두번 빠지는 제품입니다 한번 빠졌을 때는 6시 쪽을 보시면 날짜 창이 있고요 시계 방향으로 돌렸을때는 이렇게 탁탁 넘어가고요 이 화살표가 오늘의 날짜가 언제인지 이렇게 보여줍니다 시계 방향으로만 돌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칸더 빼면 일반적인 시계의 분침을 조정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와 같이 된 피아제 엠페라도 시계입니다 뒤를 보시면 레퍼런스 넘버가 있는데요 P10077입니다. 다른 인포메이션을 알고 싶으신 분은 P10077을 인터넷에 치시면 이 제품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시 직거래소였습니다. 아래 더보기로 가시면 이 제품을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짠!